유튜브 핸들 기능이 곧 출시가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핸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찾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핸들은 채널 이름과 달리 크리에이터별로 고유하게 구별되므로 크리에이터가 유튜브에서 자신의 고유한 활동 기록을 쌓아 나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맞춤 url이 내 핸들이 됩니다 핸들로 가능한 작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쇼츠에서내 채널을 알릴 수 있고요 고유한 방식으로 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영상에 나를 태그 할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몇주 동안 모든 채널에 점진적으로 핸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출시된 유튜브 탭 검색 결과 댓글과 멘션 채널 페이지와 같은 일부 위치에서는 핸들이 채널 이름과 함께 표시됩니다 원하는 핸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요 다른 채널에서 이미 선택한 핸들이거나 핸들 선택 가이드라인에 부합되지 않는 핸들이기 때문입니다 영문 기준